이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짧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올라갔어야 할 영상인데요. 어, 제가 깜빡했지 뭐예요? 골골골? 죄송합니다. 이런 놈이라서. 인사는 이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죠.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엘소드가 이벤트를 개최했는데요. 템을 잘 챙겨주는 예쁜 누나라고 하네요. 제여도 생각해쁘긴 하네요. 무슨 이벤트인지 알아볼까요? 경험치 이벤, 애턴 이벤, 영웅 던전 이벤 음... 뭐죠? 황금 연휴 동안 엘소드만 하라는 뜻인가요? 와... 드디어 봉스랑 전지권까지 뿌리네요 물론 돈을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마지막으로 3천원 샵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횟수 상관없이 무제한 구입 가능이라고 하네요. 뭔데? 템잘 챙겨준다면서? 템은 챙겨주되 돈은 네가 내라는 건가? 뭘까요 이 신박한 개소리는 아 그래도 뭐 저도 VVIP가 필요하기도 했고 마침 할인이라고 하기도 하니 하나 사나이겠네요 어, 어... 좀 다, 당황스럽지만 일단 결제부터 하죠